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뭐 오늘도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절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실천적인 금융들을 살필 때 염두에 두어야 할점팔개매의 금하는 것 중에서 말이죠. <웃음> 팔계명의 그 많은 내용들을 먼저 살펴 나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 가지를 생각했는데 모두 열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팔계명의 그만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해서 시작해가지고 열세 가지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일, 여섯 가지 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이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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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재산 증식이나 약탈과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매석 하는 것과 불법적인 직업들과 우리가 이, 생, 이 내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극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상함으로 거룩한 교회답게 사명을 행하고 나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한낱 인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재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을, 두 마음을 품고 두길 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으로 있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든지에요. 예 사람의 성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새 사람으로도 살아가는 두성두 두 성향이 같이 두 본성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아, 그러니까 그그 사실 그 중생의 은혜에 있는 거잖아요. 영화된 몸이라고 이제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걸 점진적으로 그 몸을 체득하고 어, 체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 사람인 것이고 이제 그세 사람은. 옛 본성대로 살지 않고 새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교회로 서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제 8개명의 본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8개명의 본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각각에게 주신 소명을 심서행하고 나갈 때, 8개명의 본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이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야 본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히 우리 안에 사시, 사셔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을 정당히 섬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저기 살아보려고 해도 못살아요. 그 재물신을, 우상, 숭배를 못벗어나요 <웃음> 주님은 살려놓고 살라고 하시는 거지, 살지도 않은 시체 보고, 이렇게 살아보라고, 그,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놓고, 그, 또, 그 말씀을 쓸, 그, 능력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신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도식화된 교조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이웃사랑의 본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5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 이웃사랑에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개명을 비롯해서 모든 개명은 그리토와 연합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긴뭐 요정도 하면 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아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큰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요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저기, 조금 흉내내는 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 또 안에서 믿음으로 말이죠. 꾸며서 흉내내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그리토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토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사회의 성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회의 성원 그 존재와 사역에서 그 실질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새 사람의 실질이 우리가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신자처럼 될, 수도, 될 수, 될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형편이 있을 때야 마게도냐 신자들처럼, 교회, 교회 신자들처럼, 성신을 의지하여 헌상하여 그리도의 스 사랑을 드러내는 형제들로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신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개인의 배고픔도 이길 수 없고요. 형제의 배고픔도 도울 수 없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그리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심정에서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그리토적인 사랑에 얼마나 그 교회를, 아, 그 그리토, 극한 가난 중에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에게서 그 헌상을 전해 받았을 때 마게도냐 교회 그리스도적 사랑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배불러서 여유 있으니까. 자투리 조금 남는 거준게 아니고요. 생명같이 여기든 것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동받고 더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네 복숨같이여기든 것을 내놓았으니까 그 헌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활하신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적게 했었겠, 했겠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 보면, 거에게 연보로 인하여, 이렇게, 거에게 연보. 거에게 연보를 했어요. 극한 가난 중에 거에게 연보를 했어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였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 탐오하게 되었겠습니까? 시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장자, 하늘에서 맛보게 하실 그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극한, 극심한 핍박을 다 이기고, 거룩한 교회로서 우뚝 서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그리또의 빛을 찬란히 비추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라도 심지어 생명이라도 짓밟으려는 타락하는 세상에서 참된 형, 그 형제의 참된 복을 위하여 자기 소유는 물론 자기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소진하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없이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 설교가 어떻고,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 얼마나 많은 그 선교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얼마나 크게 주의 일을 하나. 이런 자랑은 다 무익한 자랑. 다 무익한 자랑. 이런 게안 되고, 그런, 항상 그리도의 사랑이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의 특징은 다 사랑하고도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고백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교회 안되면 항상 요만큼 하고 자기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자랑. 다른 사람보다 더 했다고 자랑.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비방 조롱, 그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교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이 미물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역하잖아요? 이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분이, 그, 그냥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자들을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그렇게 굶어가면서, 목상하면서, 그,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걸, 그 담아서 우리한테 퍼주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 여유 있게 배부르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알면 환경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고 세상을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뭐내 코드 속자인데 누구를 도와? 그런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웃음>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리토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그, 그 우리가 아간의 사건에서 봤지만 헤렘 완전히 들여진 존재로 살아야지 들려진 존재로 안살면 내가 제거돼요. 가난, 가난의 일곱 족속들이 제거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다 들인 존재를 쓰셔서 들리지 않은 하나님이 준걸 가지고 광내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 악인들을 그 악인들을 다 없애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8개 명이 그하는것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부자 되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 142문,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내용인데, 그 밖에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 되려고 온갖 불리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 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앞에서 우리가 살핀 여섯 가지 항목들이 사실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 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8개명이 금하는 것은 이웃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부자되고 려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주 단단히 경고합니다. 디모대전수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건, 여긴 뭐 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만 돈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뭐 음악을 한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체육을 한다거나,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뭐 경제생활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를 자기 편이 먹고 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 신학을 해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 주님의 나라와 형제 주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내를 굶어가면서 밤잠을 앉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자식들이 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받은 것. 먼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자 되려 하는 사람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는 부자이면 안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이 아니죠. 요배의 경우, 뭐, 우리가 욕기 지금 정독하고 있는데, 요배의 경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참 엄청난 부, 부, 부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욕기 1장 초도에 나오는데, 그가 모든 소유와 심지어 모든 자녀를 잃는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욕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잠원에서도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응으로 재물을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외형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사람한테 부욕해하는 그런 장수케 하고 부욕해하는 일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에 그그참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외형으로 부자가 안 되고 예? 내가 장수를 못해도 주를 위해서 일찍 죽을 수 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대신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저주 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축복이죠 가난 더더 자신의 산업을 빼앗겨도 더 축복이에요 신약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는 부활려 하는 자들에 관여 경고하면서도 이어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부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권면, 부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역자들도 마음이 뜰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부한자들에게, 그, 부를 잘 쓰게 해라. 진, 참다운 부가 뭔지, 부요함이 뭔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자, 그,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동일한 원리를 신자들이 누리는 거죠. 내가 부여한 자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그들을 위해서 내 부를 써야 되는 거죠. 장, 당연히 써야 돼. 그 부의 개념은, 그, 아, 1억 이상 얼마 부고, 뭐, 이, 10억 이상 부고, 이게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그게, 그걸 내가 배부르게 생각하면, 그게 부, 부한 자가 될수 있어요. 진짜로 부한 것이 뭔지 알아요. 소유한 데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부여한 사람이 된. 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도 덕성 있는 사람은 기근을 만나고 재앙을, 전쟁을 만나면,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여, 연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뭐 경, 경주 최부자 얘기나 김홍전 목사님 그 부모의 그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 요즘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그 내놓지 않습니까? 몇천억씩 내놓고, 빌게이츠는뭐 몇천억을 내놨다고 보니까. 일반적으로도 그,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이제 그 상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누려가야 될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이니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정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명의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주셨으면 지식 뭐 없는 자에게 소명이 있는 것이고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재물이 없는 자에게 소, 소명을 주신 거,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명을 준 거예요. 내가 건강 자랑하고 부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라고 그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좀 이따가 더 나와요. 수단으로 준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수단으로 준 것은 목적을 이루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부활려 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재물로 자기의 악한 정욕을 채우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취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얻으려 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그런 정당한 방법을 버리고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도 하고 말이죠. 합법적은 항상 그래요. 합법을 내세우고 탈세를 하지.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독점을 하고 독점을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그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 인생 행로가 결코 정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신자가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뭐 초대 교회 때에도 그때도 뭐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것도 결국 부활려하는 잘못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발로 밟아버려요. 가난한 자들의 그 학대하는 가난한 자들은 아주 그 홍수 때 이게 훑어 내리는 그런 그런 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어떻게든지 돕고 해야 되는데 잘 잘. 잘, 부여한 사람한테, 그, 잘 보이려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리토에는요, 대통령이 아니라, 뭐, 이 세상, 온 세상을 지배한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줄알아는데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황제가 부르면, 그냥, 오줌 싸고 가가지고, 그냥, 잘잘잘잘 잘잘잘 매고 축복 기도나 하고 뭐그래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나? 그럼 패배주의자들 신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 할때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편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니 끼니, 기니가 간데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신자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아까 누가 보면 12장 말씀도 읽었지만 쌓아놓고 창고 지으려고 하는 오는 저녁 영혼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하의 부자로 다, 천하의 부자로 살아도 다 놓고 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걸 채워놓고 이제 가려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순지역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탄식을 하는. 세상 사람들 노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한 탄식을 합니까? 여기서 더 취할 걸못 취하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실밖에 없습니다. 거길 하늘의 것만 가지고 가야지 땅의 것으로는 절대 가지고 갈수 없어요. 그리토를 믿는 믿음과 그리토의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밖에 가지고 갈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이 믿음과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참된 재물입니다. 우리의 보화죠. 우리가 믿는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리토께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토를 얻은 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더 나아가면 우리의 오양, 오양간에 양 소가 없고 말,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도 없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얻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블랙홀보다 더 하잖아요. 다 세상 온 우주를 다 끌어넣어도 그 허기진 그런 속이라고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도를 얻은 사람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족한 줄로 안다. 그리도만 알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그리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무예요. 그리도를 90%만 한다? 그건 이제 또 아나니아, 사피라 꼴 되는 거죠. 그리토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죽음도 유익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만큼이 우리에게 족한 전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팔계명이 금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계속 나오네, 이제, 오전부터. <웃음>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웃음>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이, 그, 아까 누가 보면 12장 15절로 21절 읽었는데요. 그 부분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읽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미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 있다고 말은 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현재고 하나님 부재. 자몽 9장 4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어도 안 돌이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이게, 영화된 자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중생된 자가 아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어도, 끊임없이 안돌이키지 않아요. 기회를 줘도 안돌이켜 아까 그, 사피라 같이. <웃음> 잠언 14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하늘나라 지식으로 멸류, 멸류관을 삼그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누가가 괜히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그 총칭된 그 어리석은 자를 끌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 때였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셨는지, 누가 선생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올라,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거림인가,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 잡고 올라가야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가면 더 마음을 더다 잡고 올라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시고 십자가로 성큼성큼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것은 인생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환히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운송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삶을 사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에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죠. 형제가 찬송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그 사랑을 받으면, 형제를, 형제가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가 찬송할 수 없죠. 가난한 형제가.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자기에게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전부로 생각합니다. 이게 소유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날마다 선한 선물을 주셔서 살고 숨 쉬고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 호흡을 주님이 취하시면 당일의 그 도모가 끝,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 근데 그 호흡을 주셔서 호흡하고 생명을 주셔서 심장이 박동하고 그 환경을 주셔서 환경 속에 살아가고 하는 건데, 그걸,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걸 가지고, 그, 그걸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어, 많은면 배불러서. 근데 그게, 그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우상.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언약 백성 더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단단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농부에게 관한 부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부자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실 제자로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탐심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로 실험합니다. 평생 이 문제로 실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신을 섬기느냐. 지난 이전에 섬겼으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 이것은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습니다.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하고, 평생 실험하는 거죠. 부자 농부는 이 세상에서 실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도 나고 세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이 사람이 흠잡을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폭로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은 허망한 장담이고 근거 없는 자랑에 불과합니다. 아니, 부, 다 썩어진 부직깽이를 의지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말은 허망한 거죠.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재현상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를 안위하려고. 돈이면 다 라는 생각, 다라고 생각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부자 농부가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전부이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안쓰럽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도 여기서 또 어리석은 자. 불의로 지부하는 자. 이건 계속형이죠. 자고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자고새. 자고새가 지구상에 한 6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고새가 굉장히 고기도 맛있대. <웃음>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통통하게. 닭, 닭보다는 좀 작게 생겼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닭, 그러니까, 암탉시암탉 조금 작은 거? 정도 되는. 고기도 맛있답니다. 근데 이, 이 새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한 놈이에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 데요 그, 우리가 피저, 그런 피저물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이 말은 자기가 낫지 않은 알을 훔쳐다가 품어가지고 품으면 까지면 자기 밑에 있습니까? 안 있어요. 다 날아가지. 자기 새끼가 아닌데 다 날아가지. 품종이 다른데. 종, 종류가 다른 데 그, 또, 저기, 뻣꾸기하고또 다른 놈이죠. 뻐꾸기는 남의 동지에다 자기, 자기 알 놔놓고 부하해서 그 살아가는 놈이지만, 이 자곳에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리로 지부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는, 이게 자기 은사에 충실하지 않고, 헛된 데 마음을 쓰고 계속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까 뭐꼭 재물로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꼭 지식도 될수 있고 자기 자기 꿈도 될수 있고 자기 재능도 될수 있어요. 그런 걸 그런 거 시커보아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다가 결국은 중년에 떠나버려. 중년에. 응. 아까 그, 그 아까 누가 보면1 2 장은. 오늘 저녁에 취한다고 하지만 이 구약에서 보면 그 불의로 지부한 자는 중년에 그, 그 다른 사람 가난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의로 지부하는 사람이 <웃음> 의로운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참 안쓰러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얕고 평판이, 이 평판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평안과 희락입니다. 이게 뭐, 일제의 압제에도 그럴 수 있고, 뭐 로마 압제도 그럴 수 있고, 뭐저뭐기득권을 가진 로마 가톨릭의 압제에서도 그렇게 살수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 우리의 그 탐욕은 일만 가지로 뻗쳐있을 거예요. 그런 걸다 사실은 절제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